오늘은 손그림을 그려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편집하는 것까지 제가 요즘 주로 하고 있는 그림 편집 방식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우선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명확한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자꾸 아웃포커스 되더라고요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젤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카메라 각도가 살짝 비스듬하게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살짝 가분수로 보인다는 점도 이해해주세요. 우선 연필로 덩어리의 각들을 찾아서 연한 선으로 체크해주면서 그려나갑니다. 잠깐 그리는 과정을 보고 올게요. 이제 어느 정도 큰 각들이 잡혔다면 조금 더 진한 선을 사용하면서 정확한 선을 찾아갑니다. 얼굴과 머리카락은 마지막에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그리는 중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끝나버려서 중간 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편집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할 때는 종종 사비 샤프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입시미술에서는 연필로 모든 걸다 해결하지만 내가 지금 입시미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흑연가루를 날릴 필요도 없으니 가끔은 간편하게 얇은 선을 그릴 수 있는 샤프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샤프만 고집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선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손그림은 얼추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라는 기준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요즘 제가 자주 그리는 스타일 기준으로 손그림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그린 손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프로크리에이트로 편집을 합니다. 먼저 프로크리에이트로 들어가서 찍어놓은 사진을 불러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왼쪽 상단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올가미트로 선택하고 내가 오려내고 싶은 영역을 따라 선을 그어줍니다. 마지막에 작은 회색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영역 밖에만 사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 3개를 화면 아래로 쓸어내리면 복사 및 붙여넣기 창이 뜹니다. 거기서 복사하기 클릭하고 다시 새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붙여넣기 클릭. 그렇게 하고 레이어 창을 띄우면 내가 원했던 부분만 잘려서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원본 레이어는 삭제해주고 다시 잘려진 레이어를 선택한 후올가미 툴을 선택하고 다시 구멍을 내줘야 하는 부분을눕기를 따줍니다. 동그라미 클릭하고 새손가락을 쓸어내려서 이번엔 잘라내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라내게 해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내야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선택 후 잘라내기를 반복해 줍니다. 원하는 그림을 얻었다면 캔버스 크기를 살짝 키워주고 편집을 해봅니다. 우선. 배경 색상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와 투명도를 조절해서 볼터치와 입술 색을 넣어줬습니다. 이번엔 연필 브러쉬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절해서 눕기를 땄을 때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을 그려줍니다. 색상을 갈색으로 변경하고 머리카락 색을 입혀봅니다. 이젠 배경에 다양한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 빈 레이어를 배경색 바로 위로 옮겨주고 이런저런 효과를 넣어봅니다. 이 외에 디지털 편집 과정을 모두 담지는 못했으니 타임랩스로 확인해보세요. 이게 오늘 완성된 그림입니다. 요즘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아서 너무 쉽고 간단하게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으니 물감이나 색연필을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손맛이 그리워질 땐 꺼내서 다시 손그림을 그리겠지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